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박탈해버린 것은 마치 침략전쟁에서 물러나는 자들이 도망을 치면서 남은 무기들을 모조리 불태우고 떠나는 그런 행위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국가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는 영토 국민 정부 주권입니다 이네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국민인데 검수안박법안은 법치를 몰락시킴으로써 국가를 구성하는 핵심 중의 핵심인 국민들의 안위에도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국민투표에 붙여서 그 찬반을 묻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헌법은 최상위 법률이므로 하위 법규범인 제외국민투표권 미비를 빌미로 상위법률인 헌법을 무력화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본 방송은 일부 방송에 이어서 2부 방송입니다. 혹시 일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먼저 일부 방송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수완박 법안을 폐기하고 문재인과 이재명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찬반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입니다. 헌법 제72조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수한박 법안을 국민투표 에 붙일 수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다음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검수한박이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고 둘째는 2014년 제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안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일부 조항이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로는 국민투표를 시행할 수 없다는 의견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헌법학자들은 검수 완박으로 인한 심각한 국민 기본권의 침해 입법과정에서 저질러진 헌정질서 파괴는 그 자체로 국가의 정당성 과 안위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충분한 위험이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74년 동안 국가의 법치를 지켜온 검찰의 수사권을 민주당과 문재인 은 국민적 합의도 없이 하루아침에 박탈해버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입법을 통해서 국민의 안의를 반하는 쿠데타를 저지른 행위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국회법에 규정된 청문회나 공청회를 열어서 전문가 집단의 충분한 토의와 수기를 거치면서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중요한 절차도 생략해버린 채단 며칠 만에 번개 불에 콩벅듯이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박탈해버린 것은 마치 침략전쟁에서 물러나는 자들이 도망을 치면서 남은 무기 들을 모조리 불태우고 떠나는 그런 행위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런 행위는 결국 헌정질서의 몰락을 가져오고 나아가 국가의 안위를 해칠 가능성이 높은 이거야말로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는가 하는 말씀인 것 입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네가지 요소는 영토 국민 정부 주권입니다. 이 네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국민인데 검수안박법안은 법치를 몰락시킴으로써 국가를 구성하는 핵심 중의 핵심 인 국민들의 안위에도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국민투표에 붙여서 그 찬반을 묻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헌법은 최상위법률이므로 하위법규범인 제외국민투표권 미비를 빌미로 상위법률인 헌법을 무력화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제외국민투표권 조항이 비록 위원 이라고 하더라도 상위법인 헌법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위권 전체가 위원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제외국민투표절차에 관한 규정을 완비하고 있으므로 이 법을 준용해서 국민투표를 치르면 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헌법상 국민투표 부위권은 하위법규범의 미비만으로 무력화될 수는 없다는 해석인 것입니다. 문재인 이재명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방법 세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당이 최초에 냈던 개정안에는 현재 진행중인 사건은 경찰청에 승계한다는 경과조치 부칙이 있었지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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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잘못은 늘 유체이탈 화법으로 변명하고 뭉개던 문재인의 궤변이 오버랩되면서 남은 며칠을 기다리는 게왜 이렇게도 길고 지루하게 느껴지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김천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